11월 23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29회에서는 윤산들이 은서연과 사귀는 사이임을 밝히자 이를 들은 강태풍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은서연은 자신을 안고 있는 강태풍을 밀쳐내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선 넘지 말라고 말했었죠? 조금 전그 일도 강태풍씨가 상관할 일 아니었다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강태풍은 어떻게 상관 안 하냐며 그럼 그런 꼴을 보이지 말던가. 왜 자꾸 당하고만 있는 건데 당신 바보냐고 라고 소리쳤고 모든 것을 본 윤산들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양다리에게 이야기를 듣고 은서연이 걱정됐다는 윤산들의 강태풍은 걱정 걱정하는 놈이 정모연 대표님을 모델로 세워 왜 이를 이렇게 만들어 라고 따졌습니다. 은 팀장을 지원하고 돕는 게 자기 일이라는 말에 그는 이런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라며 남인순에게 맞은 뺨을 언급했습니다. 너라도 이런 상황 생각했어야지 라고 따지는 강태풍의 은서연은 그만해요. 윤실장님 잘못 없다는 거 강태풍 씨도 알잖아요. 사모님을 대신해 사과하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미안하다고 해요. 이렇게 화내지 말고요. 앞으로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나쳐요. 라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과거부터 자신이 놓쳤던 강바람의 손을 떠올린 강태풍은 남대박에게 그 사람이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사랑? 내가 그딴 걸 어떻게 해난 자격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태풍은 윤산들이 돌아오자 은서연씨는 괜찮아 아까는 미안했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당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더라 너무 걱정돼서 라고 털어놨습니다. 윤산들은 나 사실 은 팀장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 사람한테 곧 프로포즈 하려고 응원해 줄 거지 라고 물었고 강태풍은 충격받았습니다. 멈칫하던 그는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라고 둘러댔고 윤산들은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네 사내연에 어렵더라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강바다는 윤산들과 은서연 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 했습니다 다음날 강바다는 윤산들이 정말 은서연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오빠 정말 그딴 애를 만나는 거야 제정신이야 정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라고 따졌습니다. 그건 소유욕이고 집착이라는 윤산들의 강바다는 내 마음 모욕하지마 사랑이야 내 마음이 진짜라고 내가 오빠 위에 무엇까지 할수 있는지 보여줘 오빠를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오빠도 은서연 그 여자가 다치는 거 원치 않을 거잖아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말에 분노한 윤산들은 은서연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인순을 만난 은서연은 어제 뺨을 맞은 것을 사과받고 싶어 만나자 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사과할 상황이냐고 분노한 남인순의 그는 사모님이 더는 두려워 하지 않길 바랐다는 제 마음 진심 이었어요. 조이씨를 통해 정 대표님 처음 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영정사진 속 그분과 닮아서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모델로 세울 생각을 했냐 말한 남인수는 홍조 이를 낳고 찍은 정모연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은서연은 조이씨 집에서 그 사진을 보고 사모님께서도 깨달으셨으면 했어요. 정 대표님은 그저 조이씨 어머니 일 뿐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시연회 때 끝까지 계셨으면 제 뜻을 알아주셨을 텐데요. 서윤이 그분을 닮았다는 대표님 모습이 메이크업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화장에 따라 그 사람 모습이나 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 보인다는 걸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남인수는 어제는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은서연을 데리고 정모연을 찾은 강백사는 꽃다발을 건네며 대표님 덕분에 신제품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강백사는 다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은서연은 정모연에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시연회 때 대표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와 예상보다 더 닮으셔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람된 질문인 건 알지만 대표님 쌍둥이라거나 입양됐다 거나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고 정모연은 나도 시연회 때 모습이 서연씨 어머니와 닮아 놀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난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기를 데리고 매장에 온 엄마를 발견한 은서연은 다가가 동료를 불러줬고 이를 듣던 정모연은 서윤이 시절 기억이 떠올라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서연은 깜짝 놀라 정모연에게 다가갔고 정모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서연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춰지며 29회는 마무리됩니다. 30회 예고입니다. 강바다는 윤산들의 일로 은서연을 불러냈고 니까짓게 감히 나와 산드오빠 사이에 끼어들어 라며 따지자 이에 은서연은 내 남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라며 맞서고 이 광경을 강태풍이 목격합니다. 은서연과 만난 정모연은 서연 씨 혹시 천사나라는 꽃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서연은 곰곰이 생각하다 떠올린 산드 오빠 그 편지라고 외치는 모습이 비춰지며 30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